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그 사람 개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작용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작용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활동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케오 같은 경우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아주 어 짧은 본문이지만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삭개오가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이 신상명세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돈을 걷어 거둬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상납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사기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내 안에서 어떤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그런 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호기심이 나로 하여금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해서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주님은 벌써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문 앞에 문을 서서 두드린다 그랬죠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문을 열려고 시도만, 시도만 해도 하나님은 벌써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먹고 마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나를 만나려고 조그만 운동이나 조그만 동작이나 어떤 시도, 어떤 생각과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가서 잔치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집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밤새도록 너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이 사교는 자기가 신상 명세서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앞으로 다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 지물을 또 이용합니다 이거는 아주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읽어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무심코 나가는 말 한마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내가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만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권세 권세가 있고 능력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능력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부셔버릴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자 능력이 먼저냐 권세가 먼저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능력은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능력을 소유한 자가 반껏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권세는 뭐냐 이 권세는 어, 어떤 개인의 취향에 속한 부분입니다 열정에 속한 부분이 바로 권세입니다 본인의 성결과 본인의 성숙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을 받는다 자너 보니까 내 말을 잘 믿고 내 말을 따라서 마귀와 대체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준다 능력은 주님한테 항상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권세를 도주는 거예요 본인의 열정에 해당하는 부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부터 능력이 오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도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권세가 없어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순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누가복음 19장에는 사케오 사건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보면 열문나의 종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보시려고 그 도시에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도 있고요. 부자를 만나는데 부자삭 삿개오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어요.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그 땅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하는 것이 주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것 뿐만 아니고 우리는 기도에서 능력도 받지만 물건의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전략일 줄로 믿어요 이 특별한 이 배경 군중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자들도 오고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라다니면 그 자리에서 금방 치유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금방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진로 문제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럼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쫙 나오죠. 주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병 낫기를 원하느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 저희 가정에 좀 오이 없었어. 그러면 주님은 또 가셔요. 왜? 그 동기가 선하면 주님은 움직이시고. 주님께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열정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주님께 막 절을 하고 간청하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면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버리시기도 하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주님을 요청했는데 그게 보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 거기를 더 들렸다가 나사로의 몸이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날 때까지 4일이 지나도록 안 가시고 차일필 미루시고 회당장 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 섞인 말도 하고 이핑에접핑게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푸념 같은 말도 할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지나치면 기도하라. 근심하지 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잠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주님은 다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 병고치는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 그런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주어질 때마다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오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 떨고요.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때마다 타락할 가능성은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깊이가 있음이 있을수록 잠깐 오판하고 착각하고. 진단을 잘못하거나 은사를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타락해 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무엇과 관련해서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는 말씀이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까지 전하지만 은사를 가지고 특히 예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람을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분 변화가 이루어져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분 변화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치유변화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를 안지수시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율법? 주님의 말씀은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죄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강력한 방식으로 짓지 않는 쪽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그 기회 사케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제는 우리 안에 1%의 순결한 것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심의 세계 같이 우리 안에 동심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주님을 보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이 막남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단에 케냐 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벌떼처럼 막 몰립니다 한국 사람이 무슨, 뭐, 외국에서, 뭐, 백인들이 온 것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고,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어렸을 때 그, 뭡니까, 여름에 소독약, 소독차가 막 움직이면,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처럼, 아프리카 가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였다면, 아마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개우가 나무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위에 올라가는 행동 자체가 키가 적고 그러기도 하지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순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수한 행동 하나를 주님은 믿음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구원시키는 어떤 절의 찬소로 주님을 보시고 그 가정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분 변화도 있고 환경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그도시에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전략을 주님 막다 풀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외국에 갈 때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그 도시의 그교회에그 성도의 가정에 개인적인 어떤 전략이 만들어져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가 막 푹푹 끓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또 외부에서 또 와서 성령의 불을 알지 못한 사람을 데려 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약에도 보니까 출입교 31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안에 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테스트가 있고요. 연단을 받고 테스트가 있지만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중용해서 쓰십니다. 그 사람이 변질되거나 다른 마음 먹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변질돼서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걷어달라고 나 감당 못하니까 걷어달라고 그렇게 않는 이상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은사를 계속해서 다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를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주신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인격 관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지파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하나님은 지명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안수하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천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지혜를 받고 총명이 더해지며 지식과 여러 가지 탈란트 재주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사람한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여러 가지 제주가 있게 하옵소서 달란 트가 생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성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메시지의 능력도 나타나고 섬김의 능력도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까지 임하며 자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쓰신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뭘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손으로 공교한 일을 하고 핸드폰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것도 아주 하나님이 손, 솜씨를 주셔야 돼요 아까 저 우리 저 찬양했던 대구의 한상철 집사 정말로 고귀한 찬양의 탈런트를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안하네 한상철 집사님처럼 집사님 찬양할 수 있을까? 응? 응? 우리 저 인집사. 망구형. 망구형님 <웃음> 집사님 한상철 집사님 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웃음> 심각한 설교를 너무 해서 여러분 좀, 예, 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행실을 근데 나의 모든 행실을 약간 틀리게 엇박자 같이 음정 무시 박자 무시 속도 무시 무시무시 개무시 <웃음>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하면 재미가 없는데 한 집사님이 하면 정말 은혜스럽고 재미고 유머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웃음> 걸어가는 것도 펭귄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정말 멋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달런트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자 사케오가 목나무에 올라가자마자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벌써 오셔서 부르십니다. 사케오의 현 상태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장애물이 있었죠.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의 키가 적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케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합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장애물들 또 추가로 더해지는 그런 열등감들 앞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수시로 많이 오는데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숨겨진 그런 일들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에게서 드러날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어떤 모션을 취했다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 주님을 만날 때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준비를 할 때는 두 종류의 방식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무심코 무심코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막연히 보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나무에 올라가고 의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만나야 될 그분을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구추님께서 그 그걸 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이 밑에 오셔서 사교야 내려오느라 주님은 벌써 딱 보면 다 아셔요 유명한 의사는 환자 눈을 보면 알고요 혀를 입을 벌려 해서 혓바닥을 내밀어 보고 혓바닥에 혀의 색, 생김을 보고 색깔을 보고 알고 열병을 몸을 한번 딱 만져보고 어디에서 열이 있다 가슴에 청진기를 한번 대보고 두드려보고 의사들은 이제는 요새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방식을 씁니다 눈만 봐도 알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려는 것도 알고 지친 몸이지만 병든 몸이지만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내 문제가 너무 깊습니다 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놈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또 나와, 나와서 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를 유지시키고 내가 영성으로 살고 강력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그리고 이사케우가 예수님이 내가 더 너희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사교처럼나김목사 아,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 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좀 있고 싶다 너희 집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좀 지내고 싶다 너희 모든 생활을 내가 다 하니까 이 사키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다고 말하자마자 사키오가 그 자리에서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내가 재산의 반을 간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잘 생각해서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내리로 갈겠습니다. 이거는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습니까? 네. 이거는 말로 하거나 가르치거나 집사님 은혜 받으면 감상금 해야 됩니다 신방 가면 감사 예물 드려야 됩니다 또 어,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성교해야 됩니다 그런 말안 해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전략이 막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주님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조직을 만들고 체 책을 만들 이렇게 하다 합시다 그것도 하지만 안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또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도 하고 당신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는 쪽으로 가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전,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의 문제를 딱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부정적인 지도자다 저 사람은 긍정적인 지도자 여당 야당 할것이딱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모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소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의 통로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막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을 이측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야당의 정권 잡으면 여당에서 야당인 사람이 또 여당이 했던 것처럼 야당 했던 것도 잡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또 잡고 또 방해하고 또 잡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당, 야당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랑것도 있고 공과 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실이 있으면 그 다음 정권 받은 사람들이 자, 먼저번에 정권, 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어요 또 우리나라에 또뭐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들 다 준다 그러잖아요 다 얼마씩 주고 또 주는 것도 또뭘 어 살리기 위해서 또 티켓을 주고 뭘 주고 뭘 주고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하나가 돼서 그건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당에 또 반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도 전에 그 인천시장 누가 나왔는데 누가 나왔는데 뭐 하려고 러면아 그건 안 됩니다 뭐 하려면 그건 안 됩니다 뭐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하다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시장님은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과연 인천시에서만 그러느냐 정부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럴 수 있고요 죄가 안된 이상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도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케오는 주님 만나고 나서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어요 재산의 절반이 공중분해 되었어요 갓난 사람에게 다줘 버렸어요 그리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남의 것을 토색을 했다면 예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 때문에 능력 받고 은서 받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케오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을 만나니까 더 깊은 거예요 물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가그 없고 다가고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주시면 믿음으로서 그냥 사는 거고 자기의 구원의 장애물의 외부 요인은 키가 적고 사람이 많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아, 힘들어 죽겠어 그냥 가버리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부잔데 세례장인데, 내가 굳이 여기서 자리 서있을 필요가 뭐가, 주님 만날 안보이면 그냥 가버리는거지 만 뭐. 자, 여러분, 사람이 또 많아요. 이걸 내가 뚫고 갈 것이냐, 그냥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그래도 주님 얼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계속, 외적인, 내적인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는거지. 결국에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이거를 엄청난 결단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너 부자지. 내가 다 알아.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네. 그냥 주님 오셔서 내가 너희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너 조롱받지? 죄인이라고 그러지? 죄인의 집 세리장인 사케오 세리장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케오 집에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사자성으로 결자해지 자기가 매체 있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 있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케오의 모든 문제를 다 보여주시고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열정이 있는데 조금한 주님을 향해서 조그만 소망이나 긍정적인 믿음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